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목적 계시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할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앞으로의 자유하심을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통로 매개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을 대입을 시키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신다. 응.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 내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개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유발하게 하십니다. 너가할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선택은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다. 축복으로 갈 것이냐? 불순종해서 유야무야 끊어질 것이냐?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어떠한 명제를 던지셨어요. 어떤 주제를 던지셨어요. 내가 너를 많은 무리의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믿음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하면 믿음. 하면 아브람, 아브람 하면 믿음. 그 주제에 맞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성품과 기질과 스타일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내가 할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할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게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 몸에 베이기 시작합니다 불순종도 우리 몸에 베이고 순종하는 것도 몸에 베이고 믿음도 우리 몸에 베이기 시작하고 기도도 배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의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설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복을 주려고 한다. 근데 너, 내가 너와 약속을 하자.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시다. 믿으시다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실 때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그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갈림길에서 순종의 길로 갈수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분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셔야만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한번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평생 그 약속에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름같이 12장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냥 간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께 한 가지 이상씩 결정적인 믿음의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성격이 밤낮으로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는 우리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삼국대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할수 있을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요 육체 노동하기도 힘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대낮에 거도 방주를 짓는거예요 언제 오느냐 방주를 다 완성하고 나서 하늘문이 열어지고 땅이 샘이 터지면서 물이 위아래로 솟구치는데그 전에는 일절 그런 징조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평생에 1대 2대 3대 아니 종교적인 모든 종교의 조상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이에요 예. 믿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 흔드시잖아요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고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 또 흔들리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의식적 문제로 인해서 한 곳에 오래 정착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이동을 하라고 그러세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만 하면 서울로 가거라 전라도로 가거라 겨우 이사회에서 이제 살림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경상도로 가거라 전라도로 가거라 경상도로 가라 제주도 가라 가족들 다 데리고 그러면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고개를 계속 흔들면서 맞냐고 방언도 하고 점쟁인들도 가보고 기시자한테 가보고 또원사자한테 가보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우리를 흔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테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죄와 관련된 시험이 있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알아보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소유가 커지고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믿음과 이 모든 것은요 거리가 있어요. 거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 믿음이, 내 말과 행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소문이 촤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대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새로운 무기가 만들어지면 테스트를 해요. 북한이 그래서 자꾸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그거야. 미사를 자꾸 만들고. 자꾸 더 멀리 더 강력한 로켓 추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더 무거운 핵폭탄을 실어서 하려고 하는데 세계가 지금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야 자꾸 새로운 총이 나왔다 테스트하는 거야 옛날에 6.25 때좀 설렁한가요 6.25 때 어... 북한도 북한 군인도 남쪽 군인도 서로 무기를 가지고 쏘는데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팀이 유리해요 근데 총으로 쏘는데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바르타야 되고 너무 총을 많이 쏘고 나와 총구가 열받아 가지고슉 벌크게 달궈줘요 잘못하다가 총열을 만지면 살이 녹아버리고요 포를 쏟다가 아 쏟아내요. 포포신이라고 그러죠, 왜. 그 포가 그냥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포를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남쪽에는 언제 전쟁이 있었는지 산마다 다 푸르고. 북한은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가선 산에 가서 나무를 우리 50대 60대처럼 나무를 다 베어 버리니까 홍수가 나면 그냥 산사태가 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살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새로운 거 자꾸 만 원자폭탄 실험하고 미사일 자꾸 만들고 근데 북한이 그러면 그럴수록 남쪽은 세계적인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에서 미사일을 사 버리면 되는 거예요 경제가 강국이니까 돈을 주고 미사일을 주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피츄리어트 그 미사일 시스템을 가져만 되고 사드 미사일 체계가 있고 멀리서 오는 것은 피츄리어트로 하면 되고 가까이서 오는 것은 사드로 교출시키면 되고 이렇게 해버니까 경제가 약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축제사회 자체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강하면 세계적인 무기들을 다 사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만 개발을 하려고 해 자기 체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최신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달려가야 될 구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 어려운 거예요 따라가는 과정에 부모도 죽고 조카 로세 일행도 다툼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이 처음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많은 열방의 조상의 무리가 되게 한다 아버지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이 다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요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하라도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사하라가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가는 과정에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다하지 다 못하고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늘어나고 철야 기도도 처음에는 막 졸고 막 이러잖아요 기도하다 졸다가 기도하다 졸다가 또 기도만 하면 잡다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떠올라요 여러분 제가 꿈이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꿈을 꾸면 사모님은 나한테 시원한 꿈을 꾼대 나한테 왜냐면 어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어느 야구단에 야구선수가 됐어요 믿어져요 이거? 근데 경상도 대구를 대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인데 내가 삼성 삼성 야구선수가 됐는데 나는 오른손잡이 인데 왼손잡이가 됐어 또 왼손잡이가 됐는데 이게 내가 엊그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오른손으로 다 하는데 왼손이 좀 약한 것 같다 왼쪽 어깨나 왼쪽 손목이 약한 것 같다 오른손이나 오른쪽 손목이나 오른쪽 어깨는 좋은 것 같은데 왼쪽이 약하니까 왼쪽 손목에 이렇게 혹이 또물 혹이 수술했는데 또또 혹이 나서 왼쪽을 좀 훈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잠을 잘때 잠재의 우식 속에 있다 보니까 꿈속에서 내가 삼성라이오지 왼손잡이 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을 던진대 왼쪽 왜 그렇게 잘쳐 놀라지도 않네 제가 별명이요, 청년 때 별명이 야구공 깨는 사람이었어요. 100원 넣으면 공이 12개 나오거든요. 500원 넣으면 지금은 이제 뭐, 얼마나 넣은지 모르겠는데. 공이 12개가 나오면 고무공이 나오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야구공을 하는데, 그거를 야구방망이로 한번 세게 계속 때리면, 공이 막 깨지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그, 돈 내고 쓰는 그 야구장 야구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선수세요?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수처럼 보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임팩트가 좋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은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옷 박자가 이게 안 되잖아요 사모님하고 몰래 이제 둘이 이제 몰래 이제 그 사귈 때도 여자가 내 옷을 탁 오빠도... 오빠도... <웃음> 그럼 또 사모님이 또 이렇게... 팡. 네, 가져와. <웃음> 그러면 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 가져와. 이표 있죠. 이 표도 늙어서 알아서 해라 뒤에서 그러네. 어디서? 영감아 알아서 해라. 어디서? 그러면 양옷 따로 가져. 또 남자들끼리 또 자기 애인 데리고 와 가지고 또 쇼를 해요. 또 갯길 를 부려 그러면 또. 그 내가 항상 1등이었어요. 그런 육적인, 육체적인 사람이 이제 정신노동을 하고, 영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돌지 않겠어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머리가 하나하나 빠지니까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네. 엊그제 저, 저기 뭐야, 저, 머리결 빠진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는데 세 사람이 와서 목양실에서 간식 먹으면서 자 우리 사진 촬영 하나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머리 이렇게 하죠 90도로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분이 더 있어 크리스 존사 장인 그 장인어른 그 집사님이 네사람서 사면 근데 우리 집은 네 명이 똑같이 머리가 이래요 막내만 안 그러고 아브라함에서 이제 대머리로 내려갔습니다 한때를 그렇게 했어요 사정거리 야구공으로 치는데도 사정공이 나가는 사정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상달되는 이 거리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는 믿음이 아주 특별하면 바로바로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코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신거야. 자, 이렇게 백성들을 구제 많이 하고, 이방사람 로마 장군인데, 백부장 코넬료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있을까? 그 시간에,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피장인 집에서 옥상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더러운 버러지 같은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부정합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했다 부정합니다 먹으라니까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그 더러운 벌레들을 보고 조금 있으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나중 따라가는데, 예수를 알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지만, 성령을 받아보고,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라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움직이니까 그 믿음이 전염이 돼요 전염, 전염 전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아야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반드시 누군가가 회당하는 사람이 없던 믿음에 합격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도 내가 임신이 된다 그러니까 내년님한테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비웃잖아요. 너는 왜 그걸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웃었다고 인정하고. 다음 해에 배가 이렇게 불러서 해산에 수고를 할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시험을 찾는 것도 믿음이고 따라가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는 것도 믿음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이고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유의지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항상 플러스가 되어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하는 것도 역시 우리 몸에 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획득을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푸실때 순종함으로 받고요 따라가면서 받고 기도하면서 받고 여러분 중에 어떤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해도 오늘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언가 준비하셨을 때 스스로 주도하셔서 뭔가 사인을 하세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아 내가 지금까지 기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 성격상 내 기질상 순종하지 않았는데 아, 이 말씀은 내가 진짜 순종하고 싶다 순종을 한번 시도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되면서 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소한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어떤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끝없이 어떤 시험을 요구 받습니다 대국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테스트 하십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개시해 주시고 나가라 가거라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과정에 넘어졌다 이랬다 하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지금은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활동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님께 주의 신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신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더욱 공격적으로 살고 기도하고 영으로 살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막 덧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활동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활동 불의 혀같이 확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처럼 휴 성령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같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했더니,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제3위에 해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눈, 코, 입이 있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는 잘 나와있지 않지만, 천국에 가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 열어졌다고 해서 성령님을 다볼 수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육체에게도 계속 임하시게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갈증을 느낄 때 성경을 봐야지 성전에 가야지 기도해야지 체리하고 금식해야지 그런 사인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의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이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니까 신을 부어주실 때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내 영에 얌전하게 있는 동만한 동 있는 동만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더 우원하고 성령님을 더받기 원하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지시기도 하고 팍 옆에 있는 사람이 부드럽게 정말 만지셔요 사람이 어린 아이가 반게 만지듯이 어? 정말 섬세하고 예민하고 예리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드럽게 터치하시고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에게 올 때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불을 받으니까 갑자기 몸이 흔들흔들해지고 손님하고 움직여지면서 뒤로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몰랐던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몸에 통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좀 민망할 정도로 목회자라 할지라도 경력이 많은 종이라 할지라도 속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숨어 있던 그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도께나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드러나요 또 은사께나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귀신이 드러날 때 어떤 분들은 안 드러내려고 막 그러세요 그럴 때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직분하고 은사하고 상관없습니다 귀신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눈으로 맨날 이상한 것도 볼수 있고 입으로 욕도 할수 있고 짜증도 낼수 있고 우리 감정이 조절이 안됐으 이렇다 짓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럴 때마다 예수님 용서 해 주십소서. 그러면 죄는 용서가 되지만 예. 귀신이 우리 몸에서 달라붙어 있지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귀신들은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안 나가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귀신을 나갈 때, 쫓아 나갈 때, 쫓겨 나갈 때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할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 영이 회복을 하고 힘을 얻는 거고 인간은 영,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세 가지가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우지가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불순종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내가, 내가 내 몸을 모든 컨트롤 타워 할수 있는 그 중심이 내 마음이라니까요 네. 이 마음을 잘못 먹고 생각을 잘못 먹으면 삐딱성 갖게 되면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데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를 시험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땅에 칼라져서 또 가늠하다가 2만 3천명씩 현장에서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불빔들이 날아와서 물리고 또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여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말질을 하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모세와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를 계속 할때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으면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사님을 세웠으면 전도사님께 순종을 해야지 찬양 인도자로 세웠으면 다 찬양을 하도록 해야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윗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영적 사역자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은 잘하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경험이 짧은 사람, 경험이 일천한 사람, 미숙한 사람, 또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할 때는 순종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할 일이 자꾸 생겨. 불순종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순종이 잘된것 같은데 어린 사람이라든지 수준이 안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에 딱 세우니까 내가 순종을 안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불순종이에요 내 안에 불순종도 있고 순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고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아 어린아이에게 냉수한 것에 대접하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반한가그니 어린아이 하나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얘는 그간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종들이나 은사자들 이 여기 와서 성령의 불을 받을 때백 번이고 천 번이고 부드럽게 설명을 해드리세요 그건요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안에도 더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나를 낮춰야 상대방을 이의를 시키죠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봐 어따 시끄한게 많구만 뱀이 꽉 찼어 헤헤 켈레기닛큰바들이 사금발이, 닭금발이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은 거부감이 들잖아요. 주 앞에서 낮출 때하나님이더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 말도 거리가 있어요. 사장 거리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능력이 나타나지만 능력을 과시하잖아요. 은사가 있고 은사가 나타나지만 은사를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내가 높은 위치에 남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은사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어 돈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졌을수록 가난한 사람이 표적이 됩니다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요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더 많이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이 안되면 감옥갈 일이 없는데,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감옥가는거야, 그냥. 대통령 병이 들면.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안 갚으면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감옥갈 준비를 해야 돼, 우리나라 안갚음 하잖아 서로 그리고 정권 잡으려고 하고 자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 오늘 여러분 성례불도 많이 받으세요 성례불을받고내 안에서 그 숨어있는 영들이 정체가 드러날 때 축사가 되고 성령 불이 밀고 들어가면서 그 영들이 드러날 때다 드러나서 쫓겨나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집에 있을 때나 교회 있을 때나 설교할 때나 잠깐 씩 여기 간식 먹을 때나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 영들이 와서 내 몸을 쑤시고 분위기에 안 맞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유발을 해요 귀신들이 좋은 대화가 있고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확 쑤시니까 막 쑤셔 그냥 시도때도 시는아 그러면 대화하다가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귀신이 나를 공격합니다 안민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시장 갈때뭐 사고 팔고 갈때뭐 살려고 할때 계산하는데 계산에서 갑자기 귀신이 와서 목을 확 쑤시고 배를 확 쑤시고 여러분, 영이 열렸다고 해서 항상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칼로 푹 쑤시면 어떡해요 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슈퍼마켓에 가서 계산하고 왔는데 손님 카드 사인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아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귀신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위아래로 훑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영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다가 황당무계하게 일을 당하게 해요 얻을 때는 전에 그 모하비 타고 다니는 때는 차가 앞뒤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차가 음 소리가 나고 제자리에서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벽면으로 슉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핸들, 아무리도 핸들이 조정이 안 돼요. 그럴 때가 가끔씩 돌아있어요. 귀신들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해요.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사모님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 조차 나중에 뒤따라온 차들이 그거 보고 저 차가 미쳤나? 저 차가 왜 저래요? 오지도 않고 말해요.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불막 깜빡깜빡하고 이쪽으로 가면 사모님 쪽에 또 어디 또보도블로 위로 올라가서 또 부딪힐 수있었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전복쳐라. 그때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차가 확 들이받으려다가 옆으로 싹왕가지고제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식은 때에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별일이다 해서 별일이다. 고속도로를 향해서 전에 그 송병수 집사 그 집사 차 타고 지표를 갈때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수리탄을 터뜨리는 병사를 살리려고 뒤에서 잡았다가 수리탄이 터뜨려져서 앞에서 잡은 소대장은 양팔과 다리가 날아가고 우리 교회에 있던 송병수 청년 제가 저 주리에서 결혼한 김수경 집사하고 결혼한 송병수 집사는 오른팔이 날아가고 왼쪽 손가락이 날아가서 손바닥만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덮쳤는데 수리장이터뜨려져 버린 거예요 본인은 죽고 그수리당을터뜨리려고 하는 그친구는 죽고 그런데 이 친구가 운전을 한쪽 손바닥을 운전을 해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나고 하 뒤에 타고 매일 외부에서 온 어느 집사가 이제 여우수에서 온, 온 차바란 성격이 차별한 집사하고 같이 가는데 어후, 소들이나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갔어요 소나 타 소나 타 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 가지고 이거 하는데 1 0 0 k 로를 밟지 않나 핸들을 나중에 이제 핸들에다 그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손바닥으로 이걸 잡고 손바닥을 눌러서 핸들을 돌리는데 옆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해요 솔직히 말하고 근데 이 친구가 집념의 사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도 불구하고 군산에서 살때 주님에게 등록을 하자마자 차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세 번인가. 그런데도 전혀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근데 그 차를 수리해가지고 이제 전라도 어저 경상도 부산까지 부산 맨끝 거제 네. 거제 있는 데까지 가는데요. 갈 때는 그런대로 갔어요 근데올때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자 목뭐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한테 집회들을 집회를 하고, 그 옆에 보니 부산에 그 용궁사라고 하는 큰절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장난삼아, 객기삼아, 또영쪽을 야, 와, 세상에, 바닷가에 있는 교회, 용궁사 옆에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몸이 여자 전사님인데 제대로 그지를 못하고 계단에 오르락 내려갈 때 교회 움직일 때도 몸이 약간 뒤틀린 상태에서 니더라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성도들도 몇명 거기에 늘 와서 기도하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이 들었다 나왔다 들어갔다는데 밤에 아홉시 반에 도착했더니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성도들이 지쳐 집에 다 가버렸대 <웃음> 붕했대 <웃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10시 반인가 그때 밤 늦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왔어요 성령이 불러 막 하는데 귀신이 드러나고 떼굴떼굴 굴러고 막 토하고 집회를 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영적으로 보니까 그 옆에 용궁사라고 하는 그 절에서 귀신들이 개 계속 볼 때, 볼 집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귀신들이 막나오는거예요 이게 수도 없이. 아 송집사, 야, 송병수, 그때는 송병수 형제. 사모님, 예. 우리 저 귀신들 좀 성립으로 다좀 태워버리자. 화염방사기! 그러니까 화염방사기가 손에 생긴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성립을 하면서 귀신들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리고 할렐루야고 하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 아유 저놈의 귀신들을 다 태워버렸는데 느낌이 저것들이 또 이렇게 또 우리를 또 따라오고 처음에는 주님께서 지금이야 따라오 지금은 지 따라오던 안 따라오던 그냥 주님께 맡겨 그놈들 따라오면 막성리 불로 막다 태워버리고 이러는데 그때는 좀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제 톨게트 지나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아니 우리 송병수 집사가 속도를 110km까지 밟다가 나중에 130km 140km 150km까지만 밟는 거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잠이 와요 그래가 방언으로 막 계속 밟고 야야야 야야 속도 줄여 속도 줄여 100킬로가 100킬로 100킬로 속도 줄여 줄여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아이 친구가 또대범해요또 믿음이 좋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자꾸 이 속도로 갔다가 사고 나면 어차피 다 죽어요 또 이런 말을 하네 야 주님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게 많은데 그래서 계속 방언하면서 또 휴게실이 나와요 고속도에 야 여기 세워 세워 세워 그래서 세워서 운전자 밟고 왜요 목사님은 야내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최석주 집사라고 그 집사가 집사님 핸들 핸들 잡아 핸들 잡고 1 0 0 k 로 미만으로 가든지 1 0 0 k 로 유지해 그래가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야 사람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는 성격이 차분하대요 그래서 가는데 앞에 뒤에 고속도로 오가는 차한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또 받길래 줄여! 줄여! 90으로 줄여! 100으로 줄여! 90으로 줄이고 가는데 한 짝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게 뭐가 이딴 만은게 하나 날아와가지고 운전석 앞 유리 정면을 때려버린 거예요 보통 그러면요 차 유리 박살나고 운전사를 때려 버려야 되는데 운전석에 있는 그 유리를 막고 어디로 튕겼는데 이 집사가 눈뜬 상태에서 이걸 맞은 거야 유리가 박살이 나고요 계속 핸들을 막 꺾잖아요 근데 꺾지 않고 계속 눈뜨고 맞았어 순간적으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호흡을 하고 후 야, 조금 전에 3분 전에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운전자 안바고서으면 우리 어떻을못 받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영감으로 사인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때 불세례 처음 시작했을 때요 사모님 생각나지 새록새록 그런 일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응? 그때마다 영적으로 섬세하고 영적인 감각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 진한 신앙 고백과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차 타면 음악 뭐 듣고 이게 아니라 차 타면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방언을 듣고 방 차를 듣고 잘했었냐? 우리 안전운전하자. 야 보합이 잘하자. 스타렉스 사람에게 하는 거였잖아. 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 모든 사물들이 살아서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천국의 공기, 바람, 그 모든 것들 그 채소, 최소, 채소란다. 아, 풀들, 이런 것이 전부가 다 말을 해요. 교감을 해요, 교감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교감하고, 물건들도 교감을 해요. 할렐루야. 일본에서 물은 알고 있다 그 주제로 그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인데, 한쪽은 칸막이 가지고 한쪽은 물을 이렇게 똑같이 받아놨고, 한쪽은 막, 저주를 퍼고, 이 더러운 물, 이, 이, 저주받아. 너는, 너는 이제,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막, 욕을 계속 해야 되고. 또 한쪽은 음악을 틀어놓고, 축복의 이야기를 계속 해야 아, 오늘 좋은 날이야. 야, 너는 생명의 물이야. 나는 좋을 거야. 너는 잘될 거야. 그렇게 막 하고 나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사람 몸에 제일 좋은 물이 육각수. 물의 입자가 육각수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조사해보니까 축복과 즐거움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 음악 틀어주고 있는 그런 물은 육각수 형태로 물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한쪽은 욕을 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유조선에서 바다에서 사고가 나고기름탱크에서 물이, 어, 기름에 나와서 막 해안가 다 오염되고 그 기름띠 같은 저주를 퍼버리는 그 물은 기름띠같이 물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먹을 때도 감사하면서 물 드시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반찬을 만들었지만 이 반찬 먹고 건강해야지 반찬 만든 사람 주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밥이든 짜든 어쨌든 감사기도 하시고 드셔야 우리 몸이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물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박사가 그러니까 우리 몸도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지어다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할지어다 그렇게 자꾸 축복된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우리 몸도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입에서 막 악담을 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욕하고 그런 러 우리 몸이 사명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하다 가야 되는데 물론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대표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